이중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리더스 총 완료에 대해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리더스 총 완료에 대해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리더스 봉사에 관심있는 숨어있는 마을 봉사자를 찾아내어 리더스원회가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차상위 가정 아동들과 오늘 헌데동 창원의 청년의 방을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할 때마다 한분한다 다음은 홍대동 탐구하였... 법대연맹 최상위 재회장에 참석하였습니다. 감로합니다 최상위 회장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유신 장애인 장학회 회장실에서와 폭풍 모부를참석하습니다남유 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지역상의에 그 지역에서 직접 음식을 배달도 시키고 있는걸로 해장님께다한큰경험가합니다2020 웃지 <목소리> 말고 감사합니다 또 시장님이 어, <웃음> 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이세요. 그래서 어, 연말에 우리 시민들, 우리 동민들 만나러 이렇게 행사장에 오셔야 되는데 못 와서 너무나 아쉽고요. 어, 종전. 종사... 다 시상해 주시면 됩니다. 회장님이 오셔야 됐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어, 제가 대신 어, 시상을 했습니다. 오늘 네, 리더스 <웃음> 시상했습니다. 을 오늘 네, 리더스 원우의 이렇게 와본 순간 제목 그대로. 도전. 저희가 지금 우리 이신택전위원장님께서두 가지로서 네. 새로운 이을 지역 장애인에 대한 깊은 시심과사랑의 모신 양면으로 표현하며 편안한 남은 생애 주가 보였습니다고맙습니다 아반 이수. 이제 제가 대자리한테 부탁 가능하겠습니다. 아주 종한회가 훈훈하네요 우리 배인성 회장님을 못한 우리 원회 회원 여러분 올 한해도 피내동을 어, 위한 열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새어침공이돈독하고 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또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위이 일한 그 서운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위하여 건배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음! 예! 예! 예! 어, 자, 다시 한 번! 즐길 수 있는 선물 부탁드립니다! 받으세요! 그냥, 예, 제가 그냥 그런 얘기 부르지 않잖아요막 상품 받으려고 눈물 버리고, 또 이렇게 사회자 잘생겼다고 막 얘기해주면, 그냥 상품 받아! 아빠 담으세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좋아요. 어디이나왔네것 같습니다. 우리 잘생긴 남자 우리 김혜정 지정수슨 슬퍼 인사는거 TV에 나오는 거 부장님이 충분하시니 전임 동장님도 왕실원님 의원님도주시고 우리 김성수 우리 이천환인 홍리봉이시고 우리 노회장님 부진회장님이라고 불러야죠? 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 와보니까 이편 공약 더 이상의 평내동 발전을 제가 하겠다는 지혜와 힘을 잘 모아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 과제도 제가 평내 호평 지역에 제가 공약한 거 이상을 반드시 청소년들의 그런 재능 관리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게된다 다른 곳에 마땅한 부지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기고 있고요. 있죠. 이심 팀들이 다았어 빨리 보 빨리 보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니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우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빨리 보 빨리 보리보 빨리 보 20대부터 <목소리> 뿌리고 <목소리> 자 시장님 댄스 잘치시면 자리를 잡아서 짝하자자 시장님과 도움이 되어요조금이라시장님보다 패스를 인가해야. 자, 라이나야 진짜 아는이분이락나기 전까지 내가 사는 분들이에니까자게 사는 들이